제가 바로 꽃집을 하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저희 학교 공장 꽃집 아주머니가 제 유튜브를 르게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꽃집을 켰습니다꽃집이 갖고도 엄청 커요 이쁘지? 정인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정인이가 미리 음식점에 가있어서다 가는데요 아, 두는 항상 이 꽃을 사면은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선물 괜히 막긴장돼가지고 장인이가 정한셨을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지? 뭐야? 이거 하느라 고디서 가? 조금? 진짜 크다 그렇지 여게 <웃음> 안에 이제 제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요? 네 옆에 제 마음이 쓰여진 편지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낀거 처음 봐아 <웃음> 아, 사실 뭐라? 아직 얘기를 안했서 오늘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아, 오늘은요 9월 16일 저희가 만난 뒤 <웃음> 인연이 된날이에 서로 막큰 거를 준비 를안 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주고 받기로 했죠. 화, 사주지, 네 그래가지고 반시할때한집 주고받기로 저도 어쩔 수 있어요 파파이팅! 파파이팅! 한번 얻을 도록죠이뭐 이거? 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어제 밤에 사실? <웃음> 옛날 사람들이 틀이 없을 때없지어다 틀이 없 별느지안 나네요. 아, 어, 밥을 진짜 똑똑못어 어, 똑똑하시네. 어, 굉장히 주요 아, 네. 짧은데. 저두장 썼어요. 어. 갑자기 귀엽지? 동호본을 몇 개야? 동호 아, <웃음> <웃음> 절대 그게 내용치기 위게 아니야? 진짜지? 어, 그럼. 잘렸어요 감사합니다. 잘 났다. 잘났잘 났다. 다잘 났다. 잘 났다. 잘 났다. 잘 났다. 잘다잘 났다. 잘났잘 났다. 다뭐 나는 <웃음> 진짜 몰랐서나내 어, 얼굴 보고 있었어. 선물을, 사진 선물을 생각 못하다가 이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오빠한테 정말 요새 필요한 게 뭘까. 오빠는 사실 나보다 있는 게 많고 하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딱 떠올라서 이 장소를 봤어. 나한테 필요한 거? 좋아. 난뭐 필요해? 소아라 필요하다 느낄까? 뜯어봐야 돼? 친구 네? 자주 만나면은. 반 거창한 거 아니야?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뭐가 됐나? 우리 오 열심히 어아오아했거든 상품. 저 요즘 심이 없거든요. 와아했거든산 거야? 아, 와. 아. 보이나요? 이름표 다 붙인 거? 이거 아니에요? 이름부터... 그래요, 이거! 음. 여러분, 이게 진현이 빠가 옛날에 커플이라고 같이 사줬는데 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한테 음. 그렇게 당부하더니 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음. 이거 이름표 하나가 제가 다붙였어요이감사합니다 사실 내일도 내일모레도 학교 가야 되는데 팬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니? 일단 아빌려못 하고 진짜. 내 사. 야서거 그래서, 팬 사야 돼서 네. 그래서. <웃음> 이거 하느라 어제 아네이 아, <웃음> okay. okay. 어. 이거는 강조할 강조이네요. 그쵸? 화이트 감사해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안에 평범팬 이 와서 거세트예요아 그리고 키톡저 커피 이거야? 어나 탔어 나. 와 아, 탔어. 원래 우리가 오늘 올림픽공원에 그 나홀로나무? 다 마셨고 그 있는데 갈라 그랬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음. 저희가 오늘 저녁에 저희 세형이 계속 패라고 오면은 저는 보러 예...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막예기도 해가지고 좀그냥한두 번째에서 소소하게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오빠가 혼자 맛있게먹어아 진짜 비하그런거 <웃음> 바로아래로가겠습니다 있는... 응. 오랜만에 습으로 하겠습니까? 슈보브로 슈브브로. 슈가브로슈브브브 비현재라고 했는데 보고 있는데도 나는 많아. 스크린 시이 나왔는데 약간 저만 그런가 약간 식욕 억제짤 같은 느낌인데. 짜잔. 그러고 한쪽 눈 점점 잘할게요. 만화 <웃음> 재밌게 보세요, <볼게요>, 선생님. <웃음> 저는 놀 집에서 3시간 동안 잠만 자고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나왔네요, 와. 내가 잠만 자서 서운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전혀 혹시 뭐라 그러실까봐. 안 소녀? 뭐럼 만화 가짜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자고 나왔고. <웃음> <웃음> 벌써 일금시가 돼가지고. 어, 저희 형 오페라 공연 7시 다녀서 이제 빨리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가는 오늘. 분은... 코페라 다 보고 형은 이제 코페라 그 사람들끼리 집불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먼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대희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웃음> 하원이 형 고생 많았어 그래서 멋있었어요 저희는 아빠. 할아버지 오빠 할아버지 가지냈지만 멋있었어요 그 멋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웃음> 부탁드립니다 안녕 좋아하지 말아라 아니야 나할수 있어